ولكن انا اقول لك ان ا ق ل لك ان ا و ل ان اقول ان اقول ل ا ا و ل لك ان ا و ل ان ا ق د ل ك ان اقول ك ت ن ا ق و ان ق ر ل ل ان اقول ك ا لك ان ا ق و ا و ان ق ل ك ل ل ان ا ل ك ا ا ل ل ان ق ل ك ا و ل ا ق ل ك ا ع ا ق ا ل ك ا و ل ل ا ا و ل ك ت ن و ل ا ا و ل ل ا ك ا ا ان ان ا ان ان ان ان ان ان ك ن ان ان ن ا ان ا ان ان ا ان ا ا ا ن ا ا ن س ر و چ ن i کا افسر مڑیے kisi d o w i n a i d o o haa w ma wax b y a y w m i n a a l b n u dhignaa taalmada qayb si f i i c a m a d u k r e ayay a s a d a ka w a t l e i a s u h l y s n a e r i 네, so, yeah. 아. yes. so. yep. so. so. yeah. a ini basar. Kuciri, ayo basar. Aral nukti selafai. Saat bungkusnya, saya kucur. Saya kucur. So, ya, saya inggu selafai. Kusur doang, ciri kau fesyen dia. i n k u s u a s a a i y r c s o a l صوامرها ل س و ي ل س ل ا